퇴근 후 주차를 하기 위해 들어선 주차장 가득 찬 주차장을 보면 한숨이 나오죠 그러다 빈 곳이 눈에 띕니다 아사라비오라고 생각하는 순간 며칠 후 사랑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에만 설치했었지만 앞으로 의무 설치가 강화됩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5% 기존 아파트의 경우 2%의 의무 설치하는데 500세대 아파트는 10면 이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을 적용하죠. 위반행위도 단속을 실시하는데 불법주차 등은 벌금 10만원, 장기주차도 벌금 10만원입니다. 지자체별 차이를 염두에 계도를 합니다. 각기 다른 지자체별 기간이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가 필요합니다.